그 전에, 여기 지금 흰가루가 아직도 이렇게 포자가 있어요. 이게 흰가루구나. 네. 이게 근데 털면 털리지 않나요? 아, 하얗게 네. 가루가 날립니다. 이거 포자로 번식돼요. 음, 여기 있네. 자, 흰가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다 쳤습니다. 자, 됐어요? 맞은 데는, 맞은 데는 없어지고, 안 맞은 데는 지금 살아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맞았어요. 이 없어졌어요? 네. <웃음> 없어졌어요. <웃음> 네. 이곳은 전남 순천의 오이밭인데 이 오이밭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흰가루병입니다. 흰가루. 네. 근데 이 흰가루를 한 20일 만에 네. 거의 완치가 됐다고 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아, 제가 이 기존 약재를 쓰다가 이번에 권유를 받는 친환경 약재로 선회해서 아. 했는데 참 효과가 아주 탁월하게 높은 걸로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농가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흰가루를 치료했는지. 자,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이 상태가 내년만 좀 못합니다. 왜 그러죠? 에 금년에 저좀 춥고 날씨가 춥고 혹한기가 좀 오래 지속돼가지고 예. 에 저온 장애를 받아서 약 아. 조금 깨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문제요 제일 문제는 흰가루입니다. 흰가루. 예 흰가루병. 아 흰가루병. 예. 예. 그 언제 왔어요? 지금 흰가루병이 한 2월 맑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전에 여기 지금 흰가루가 아직도 이렇게 포자가 있어요 흰가루병 흰가루가 지금 뒤에 있네요 네이 예, 예. 흰가루 예, 예, 예. 이거 염면 살포했다는 거죠? 염면 살포했죠 예. 이게 흰가루구나 예. 이게 근데 털면, 털면 털리지 않나요? 아, 하얗게 가루가 날립니다. 이거 포자로 번식돼요. 포자. 그이거 틀리면 이 다른 예, 데... 다른 데로 옮겨가요. 아. 틀리면 예. 안 되는 거라고요. 예, 예, 예. 잎을 계속 쳤습니다. 이렇게요. 아 근데 잎을... 예. 이거 포자가 와 가지고 예. 좋아진 거 이렇게 잎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정도 막... 와 가지고 예, 예, 예, 와가지고 예. 와 가지고 예. 예. 예. 정상으로, 정상으로 됐네. 정상으로 됐어요. 이제 예. 없다. 예. 없고 오이도 지금 잘 열리고 있고. 예. 돼요, 지금? 지금? 네 지금은 좋아요 재균 박사하고 이 흰가루 박사라는 그런 제품을 권유 받아 갖고 제가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 한 다섯 여섯 차례 정도 써가지고 지금 거의 치료가 많이 된것 같아요 아 그게 흰가루 박사요네 흰가루 박사입니다 정확히 500, 500cc네요. 예, 여기하겠습니다 예, 예, 예, 색깔이 이렇게 무색입니다. 음. 예. 특허 예. 미생물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을 사용하고 생육식 관계없이 안심하고 사용. 낙관상 장문의 수소약화도 부작용이 없는 제품. 흰가루 박사. 희석비론 천배를 꼭 지켜달라고 예. 얘기를 하네요. 네. 예. 제균박 아 이게 제균박가네 예예 예. 삼종 예. 아, 복합 미생물제 제균박사예예 예. 예, 예. 아요세 가지가 지금 들어갔다는 네. 거군요. 예.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 자장제 이건 0 0요한 봉지 다 넣어야 돼요. 아 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꼭 반드시 씁니다. 음. 그뭐 인체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먼지가 날리니까 이게 잘안 녹아요 그래서 미션 가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 완전히 녹혀가지고 네좀 저는 건강이 좀 우선 안좋아서 항상 약을 무서워합니다 음. 이렇게. 음. 아까그 가루가 이렇게 깨끗이 다 녹았습니다 이게다녹았습니이 아, 가루가 아, 가루. 예? 바로 찢은건데 바로 찼어요 여기는 안, 여기는 안, 안 무르니까. 무르니까 여기는 무섭고 예. 묻슨 데는 문데, 괜찮아 보이는데 묻슨 데는 음. 없어지죠 아유, 아유, 아유. 없어져 보잖아요 응. 이 가루가 없어져 버려 야 그거 치 없어져요. 뺄 것이 없어져요. 네. 이렇게, 무인방제기로는 네. 효과가 좀 떨어지고, 음. 이렇게 치면 아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없어졌어, 이제. 없어졌는데? 예. 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네? 없어져보라. 어, 없어졌 <웃음> 효과가 다나오는 네. 예. 자, 여기, 여기, 여기 한번. 한 번. 아 진짜, 진짜 안맞았어요 안맞았어요? 됐어요 아 그정도 쳐야지 막 한없이 자꾸 서있으면 좀 바로 없어지긴 않고 예, 바로 없어졌어요? 예예 예. 신기한데요? 신기하네요. 응 여기 있네 자흰 거를 잡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다 쳤습니다 자 됐어요? 맞은 데는 맞은, 맞은, 데는, 맞은 데는 없어지고, 없어지고. 안, 안 맞은 거는 지금 살아 있어요. 아 그래요. 안 맞았어요. 네 없어졌어요? 네. <웃음> 없어졌어요. 네. 이걸 짊어지고 이렇게 치면은 좋은데 네. 제가 무인 방제이 사람이 안 치고 버튼만 눌려서 아. 살포하면은 미세역에 다. 밑에까지 못 하니까 위에만 치니까 위에는 지금 흰가루가다 치료됐어요. 뒤에가 지금 예, 안 맞은 데가 안 맞은 데가 지금 치료가 안 됩니다. 예. 아까 이게 이 거야. 예, 요 위에는 다 좋아졌잖아요. 위에 네, 예, 다 지금 흙가루가 다 치료됐어요. 치료가 돼 가지고 괜찮은데 예, 안 맞은 데가 안 맞은 되면, 밑에 부밑 뒷면. 어, 뒷면이 지금 문제가데그데 예, 예. 그그 맞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면 그렇죠. 그랬더니 얼마 만에 치료가 된 거예요? 지금 한, 제가 봐서는 한, 한 20일 다된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복지가 예, 예, 예, 예. 4개월 지금 수확했으니까 네. 또 3개월 남았습니다. 저 6월 말까지. 네. 근데 현재는 예년보다도 오이 값이 좀 비싸고 해서, 음. 음, 지금 총 매출은 제가 800평, 900평 가짜야 되는데, 약 1억 4천? 흰가루 병이 생각보다 잘안 됩니다, 농약으로도. 그래갖고, 여기 선생님도 아마 농약을 아까 많이 써보셨다고 네. 하는데, 저희 흰가루 박사 같은 경우는, 어, 환경에 따라서 뭐 농가에 따라 정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뿌리면은 사실 바로 줄어들어요. 희석배수를 잘못하셔가지고 약해나 끝에 머리가 타는 경우도 와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희 회사에서 매뉴얼들을 정해놓은 천배 희석배수를 잘 지켜주시면은 약해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보다 좀 강력하게 치면은 상황에 따라서, 예, 좀 약해가 있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흰가루 박사 같은 경우는 딸기 같은 경우는 2,000배 혹은 치지 말라고 오히려 권고도 하고요. 매뉴얼 상으로 적어 놓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균 박사랑 같이 흰가루 박사 스물 단말 기준 각각 한 봉씩, 한 병씩 넣으면은 1,000배니까, 예, 희석배스만 잘 지켜주시면은 어, 흰가루 박사 같은 경우는 탁월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제균 박사의 같은 경우는 3종 미생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균 박사 같은 경우는 그 3종 미생물어 트리코더마 하지아늄 그리고 바실러스 서프틸러스 바실러스 리체너블 퍼미스 이 3개가 들어있는데 그 바실러스균 그 이종 미생물은 세균을 잡기 위한 이제 약간 포식자 느낌이고요 그리고 트리코더마 하지아늄, 이 균과, 이 곰팡이 같은 경우는이균 같은 경우는 곰팡이만을 잡기 위한 특성화된 곰팡이에요. 그래서 곰팡이를 제일 잘 잡는 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곰팡이는 하지아늄이 싸우고요. 세균들은, 균들은 바실러스 이종균들이 싸우고. 그래서, 어, 흰가루 박사에 들어있는 이제 저희 이제 특정 미생물과 같이 제균 박사가 들어가서 시너지 효과를 내주, 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 t go.